저기 우리만드 클럽에서 다 인지 역할을 니라 네. 하는 말은 어른들은 목적을 하고자친구가없을때 아, 저는 그 말을 듣라 친구를 만들다 면 엄마 나 친구 생겼어. 나 생, 친구를 생기는 거지? 그런 거 없는 느낌이 어그 어, 말을 듣고 전화 어린 뭐, 아이들 네, 재밌게 봐주세요. 승우길, 팝 멸치와 진지 씨, 그으로서 돕는 김치까지 부탁드립니다. 하나, 둘,